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어, 오늘은 로또 9 8 7의 분석자료로 올려드릴 건데요. 어, 어제 화요일 날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좀 일이 바빠서 어, 분석이 좀 늦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선 986회 복귀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복귀 자료를.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86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1, 2, 3그룹으로 나눴었죠. 여기 1그룹에서는 16번, 또 2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7, 또40 보너스 볼 나왔고요. 그다음에 2중복에서 41이 나왔고요. 기타에서는 10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너스 볼 포함해서 이 그룹에서는 네 수가 나왔네요. 3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28, 또 2중복에서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여기에서 이 3그룹의 이 3중복을 눈여겨 보시라 그랬죠. 이게 2, 3주 안에 우리가 출할 거고 또이 3중복수는 개수가 많지 않아서 고정수 걸로는데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번과 28번 중에서 이 별난 카페 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1번이 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1번이 아니고 28이었네요. 뭐 또는 늘 그렇죠. 나올 것 같은 번호가 잘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 번호가 잘 나오고 이렇게 뭐 또가 늘 그렇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필터를 할때 2월수에서 1에서 3수 2월수에서 1에서 3수 이렇게 각 사각형마다 1에서 3수씩 필터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어, 여기 2월수에서 2월수가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가. 전멸했고, 나머지는 다 1에서 3수씩 잘 들어갔는데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어, 대분류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 필터 범위는, 어, 이렇게 제가 권장을 했던, 해드렸던 것은 2월수가 전멸되는 바람에, 어, 그 부분은 실패네요. 어, 이 3그룹은, 이 고정수 그룹인데 상당히, 어, 좀어 이, 사용가치가 있어요. 쓸만하다고요. 어, 이번 주는 여기 기타, 기타 그룹을 잘 보시면 되는데 뒤에서 제가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어, 자료상 차순위 검토 복귀인데요. 어, 차순위 검토, 즉 제외수에 가까운 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칠연 7연, 7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타이 기록에서요 7연속 중이었어요 2 1 2 3 27일 어, 요거였는데요 이게 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네요 특히나 여기서는 이게 전멸을 하면 2월수두 2개를 죽이는 거가 돼서 어, 상당히 좀 어, 눈여겨보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2월수가 요거 2개뿐만이 아니고 아예 전멸을 해버렸죠 자 다음은 어, 규칙수 복귀입니다 어, 규칙수는 늘 0에서 2 어,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늘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난주에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10번하고 어, 42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어, 차순위 검투수 종합입니다 지난주는 열 수밖에 안 됐는데 어, 여기 어, 규칙수에서 10하고 42가 나왔죠 규칙수는 늘이래서 어, 어, 이 수, 어, 즉 한두 수는 어,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멸도 자주 있습니다마는. 어, 필출그룹 첫 번째입니다. 38, 39, 40 이게 이제 타이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11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어, 타이 기록이었죠. 11연멸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상 차순위 검토수에서 이제 어, 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필출그룹 1번으로 옮겨온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보너스볼 한 개가 나왔네요. 아주 상당히 지루하게 기다렸는데 고작 보너스볼 한개 밖에 주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차순위 검토서에서 이제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로 옮겨왔습니다. 필출그룹 2로 옮겨왔는데요. 여기 어, 복귀자료도 보여드렸죠. 어, 여기 5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어, 3연멸이면 출을 해줬어요. 사연멸은 아, 5연멸이 두번 있었네요. 두번 있었고, 4연멸은 한 번도 없고, 3연멸이면 이렇게 출혈 했는데, 현재 3연멸 중이라서 필출인데, 아쉬운 거는, 어, 이 숫자가 좀 많았던 게 이게 아쉽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보통 여기는, 그렇게 많이 형성되는 게 아닌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0, 21, 42가 모두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어서 잠시 빼놓고, 파란 수를 먼저 보고, 없으면 빨간 수를 다시 살펴보시라는데, 빨간 수에서만 두 수가 나왔습니다. 10번하고 42번이 나왔죠. 이 그룹은 좀 개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세 번째 복귀입니다. 이건 콜드 수를 제거한 후 장기 멸인 낙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그룹이, 세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어, 이 중에서 여기는 어, 16번이 나오고요. 또 42번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 세 번째 그룹은 전멸을 했네요. 29, 21이 전멸을 했죠. 그래서 두 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여기는 이건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죠? 콜드 수를 제거한 후 장기멸인 잔기, 낙수. 어, 필초그룹 네 번째 복귀입니다. 이국구스인데요. 어, 이국구스가 출할, 아, 출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아래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국구스 중에서 19를 제거하고 나면 4연멸 중인데 5연멸이 딱한번 있었고요. 이국구스 중에서 19하고 32를 제거하면 7연멸인데 아, 오연멸이 딱세번 있었기 때문에 어, 필출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 42번 한 수가 나왔네요. 네, 42번이 나왔습니다. 규칙수에서 추를 했죠. 자 다음은 어, 아욱한 분석이었습니다. 두 그룹을 가져 나왔죠. 어, 10 주변수와 그 다음에 여기 이연멸인 그룹 이렇게 두 개를 가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거에서는, 어, 10하고 16하고 이렇게 두 개가 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하나가 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자료상 필출 가는 그룹 두 그룹이었, 두 그룹만 남았죠. 여기, 원래는 네 그룹이 있었는데, 네개 중에서 두 개는 필출 1과 필출 2로 넘어가서 거기서 출을 했고요. 어, 여기 이제 두개 남아있었는데, 이두 개가 또 전멸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두 그룹이 필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번 주 분석에서는 이거를 필출 그룹으로 보고 있어요. 두개 그룹이요. 이제 물론 숫자는 어 여기 어 단번 때 짝수는 변하지 않는데 첫 번째 그룹은 개스, 숫자는 바뀝니다. 숫자는요. 자 이렇게 해서 어 986회 복귀를 마치고요. 이어서 987의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987의 분석입니다. 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주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어, 그래서 어, 차순위 검토 수를 어, 찾을 시간이 이렇게 있지 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대분류하고 어, 필출 그룹만 어,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대분류입니다. 987의 대분류요. 어, 여기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고요. 2그룹 어, 또 1에서 5입니다. 3그룹은 0에서 4, 이렇게. 여기는 전멸하는 경우가 찾기 때문에 0에서 4로 놓는 거예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이거는 여기에서 숫자를 고르라고 올려드리는 건아니라그랬죠 이거는 어, 그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필터 범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어, 필터를 하지 않는 분들은 토요일 날 검, 증 자료로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룹이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 여기 아무리 많아도, 어, 여섯 개 이상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일곱 수 중에서 여섯 개 이상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 유연에 한두 번 정도, 한,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 여섯 개 6개, 나온, 여섯 개가 나온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아,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다그랬죠 적중률은요. 자 여기에서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2월수는 70, 16, 28, 40, 41, 4 2이렇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2월수가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웃수는 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은, 어, 세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삼중복, 이중복, 기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삼중복, 이중복, 기타. 아, 요거 삼중복과 이중복을 묶어서 1에서 3수. 기타에서 1에서 3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 3, 4, 13, 37 중에서 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아, 3그룹도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아, 3그룹은 역시 에, 3중복, 2중복, 기타 이것도 역시 2그룹처럼 그렇게 나눴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3중복을 잘살펴보시라 했는데 1하고 28 중에서 28이 나왔죠. 어, 이번 주에는 기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기타가 지금 어, 이게 3연멸 중인가 막 그럴 거예요. 아, 여기가 출하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게 눈여겨보세요 18, 30, 44세개수밖에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미 자료 분석이 끝나신 분들은 이 중에서 이게 전멸할 건지 출할 건지 또 출한다면 어느 게 출할 건지 한눈에 보이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한번 기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이번 주에 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 1, 2주 안에 여기가 출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저 복기상으로 그렇습니다. 자료 복기로 볼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출 그룹인데요. 어 지난 주까지는 필출 그룹을 1, 2, 3, 4, 5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번 주는 그냥 한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어, 단번 대 착수입니다. 2, 4, 6, 8. 어 지난 주에는 이게 필출 자료상 필출 간 그룹에 있었는데. 아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 그룹으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현재 8연멸 중인데요. 12연멸이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12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8연멸 이내에서 항상 필출을 했어요. 딱한 번밖에 없어요. 1회에서부터 987회까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12, 12연멸이 그래서 여기는 아 어, 808연멸이라서, 어, 출할 가능성이 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필출그룹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난주에 자료상, 어, 필출 가능그룹, 거기에 등게또 전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출할, 에,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어요. 어, 여기 보면, 이게 14연멸인데, 아, 14연멸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타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이거는 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11, 18, 30입니다. 자, 다음은 어, 가로세로 중복입니다. 이거는 어, 출할 시기가 상당히 임박했는데 어, 자료상으로 볼때 필출 가는 그룹에 이게 들어가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그냥 이한한 한 면에다 다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가져온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는 거고요. 어, 이세 번째 그룹서부터는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4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5연멸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 기록이거나 신기록은 아니더라도 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2궁입니다. 2궁이 현재 역시 4연멸 중이죠. 4연멸 중인데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3번 있었고 5연멸이 6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하시기가 임박하죠. 이번 주에 출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5연멸이 6번 있었고 나머지는 6연멸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6연멸이잖아요. 되 이번 주에 전멸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2궁은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어, 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특정 그룹 중복 A입니다. 이거는 836, 37, 43인데요. 어, 여기는 어, 현재 4연멸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1에서부터가 아니고, 이거는 어, 제가 복기를 시작한 이후로, 어, 복기를 시작한 이후로 보면 어, 약 어, 200회 정도 될 겁니다. 어, 200회, 그러니까... 이, 이, 아, 987회가 아니고 약 200번, 200번 정도 복귀했다는 말씀이죠. 아, 그 중에서 12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6연멸이 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4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역시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 딱두 번밖에 없으니까요. 약 2, 300회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복귀해 놓은 게. 자, 다음은 아, 특정 그룹 중복 B입니다. 이거는 현재 2연멸 중인데요. 현재까지 이것도 역시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약 2, 300회 동안에 이거는 6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5연멸이 다섯 번 있었고 4연멸이 한번 있었고 3연멸이 세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여기도 눈여겨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요 위에 있는 두 그룹. 단번째 짝수와 회귀 분석은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나머지 네 그룹은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해, 출을 해주면 고맙고 어, 이번 주에 전멸을 해도 어, 서운하지 않은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네 어, 그룹은요.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어, 이거는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 외에도 필수 그룹이 많이 있는데 개수가 개수가 대상 개수가 너무 많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혼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섯 수 이내에 있는 것만 여기다 추려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이렇게 간략하게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